오늘은 성수동 센내에서 하는 한개인 전시회에 가봤어요. 전봇대에 붙어있는 아이콘이 인상적이에요. 건물 옥상에서 징크스랑 바위가 내려다보고 있어요. 눈 마주칠까봐 눈 깔고 다녔답니다. 똥이를. 본인이 원하는 이니셜을 적으면 직원분이 팔에 디지털 타투를 해주셨어요. 다른 달콤에빨리해요모스프레 행사가 있었어요. 와 미쳤다 이거 뒤틀린 왕전의 쿠키가 아닌 비건 쿠키랍니다. 노밀크노버터래요. 약간문도 만나게 생김 2층 전시장으로 올라가는 입구예요. 악케인 글자가 영롱하게 빛나서 올 2층에는 여러 작품이 와 미친 퀄리티. 여기는 마법 공항 연구소예요. 다노스 바이의 건틀렛이 그려진 직원분이 수작업으로 프린팅과 열처리로 에코백을 만들어 주셨어요. 완성. 징크스의 아지트 벽면에는 거여운 징크스가 그려져 있었어요. 아지트 내부에서는 그래피티를 그려볼 수 있는데 저것은. 소환진을 그리는 장면이에요. 웰시코르키의 본체는 무조건 웰시코기입니다. 저 빛나는 코를 보세요. 할짝징크스 엔토로이도 2021년 11월 7일 넷플릭스 학계인